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리만 하면 돼 간장을 넣고 잠깐만 기다려 봐 <웃음>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 넣어 말아 고춧가루 얘기를 해 얘기를 고춧가루 넣을까 말까 음. 매운 거? 스파이스? 스파이스. 오케이 정아 어. 저기서 칼 닦아와 칼 닦아다가 고춧가루 자, 칼 닦아서 자르고 조금 더 아, 자, 자, 기다려 기다려 이거를 갖다가 네모나게 써 밥을 먹어야지. 이렇게. 이거 재영아 이렇게 오일에다가 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볶잖아? 그러면 불 맛이나 불 맛이 뭐야? 불이 뭐야, 불이? 어. 파이어? i 어, 파이어. 파이어 맛을 내는 거야. 푸드에는 재영아 파이어 맛이 나야 맛있어. 이렇게 해서 이거갖다가 살짝 태워. 태우는 게 뭐야? 태우는 거. 재영아 응? 태우는 게 뭐야? 야, 얘들 이거 다쳐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그치. 아니, 너너너 너. 그치. 어. 요요거를 아, 이 씨. 너그도손 다쳐 재용아. 봐봐, 엄마. 이 이게 아니야. 근데 이게 손 컷해. 요요 요, 봐봐. 요게 이 이렇게 째. 이렇게 손안 다치게 해. 너도 갖다가 디펜스를 하면서 해야지. 다시 해 봐. 디펜스를 하면서 손을 디펜스해 손 디펜스. 노노노노그노 no, no, no, no. 그래. no, 그다가 손 잘려 있는 막 그치 그치 손을 갖다 디펜스하면서야지. 자그 정도 됐을 때는 자왜이러면이글이미가손 다치잖아. 그럼 요거 갖다가 이렇게서 이렇게 놓고 하면 되지. 음. 예쁘게 잠시.. 예쁘게 잠지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채웅아너 너무 귀여워 야 너무 조그만 플랜옆에서 어떻게 해? 내 손으로 가라 가내 말아 여기 서게 시에서 가봐 하는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봐 봐 디켄스 이렇게 하이 이렇게 써아 이렇게 노노노 이 no, 면 no, no. 그치 아, 뉴스 브레 n 우리 브레 o n 뉴스를 하자. 브레 뉴스 no, n 잘 no, no, 어 o no, n 어손 다쳐 손 조심해 손 그렇게 하면서 no, no, no, 그렇 no, 오케이 okay. 아주 잘하고 있어 <웃음> 너도 웃기지? 너도 웃기지? 너도 웃겨? 어디 보자 지금 넣을까? 너 넣을까? 이 지금 이 비디오가 되게 막 근데 디오넣을까 어? 나 오디오 넣을까? 지금 일단은 찍어놓고 생각할까? 한번더 어떤, 어떤 데는 오디오를 놓고 어떤 근데, 데는 안 놓고 근데 뭐 뭐에 서 보러 놓고? 들까 말까 지금 생각중이야 아, 엄마가 이렇게 그 소리 없이 음악만 나오고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 음. 그걸로 할까? 아직은 일단 찍는 거야 일단은 찍어놓고 편집을 해 놓고 편집이 뭐야? 에디팅 뭐? 어. 에디팅을 해놓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하려고 네. 병아 엄마가 당근김치 다 익었거든? 응 먹어봐 어때? 응. 맛있어? 아, 삼김치는 우리 얼마나 안나는지 몰라. 진짜. 정말 맛있을 피자도 만들어 가지고 피자 만드는 거 우리 또 찍자. 피자 일때아니다 응? 이거. 이거 리 피자 일때아벤니다 아오분 안하고 도 저번에 여기 a 했었잖아. talk a 아 o 아아 괜찮아 괜찮아 응. 어디 보자 a t 남아? o k at that. l o 오 k a 다 that. Look at t h 보자 Look at that. l o 짜잔. 음, 이거 들리고다 음. 맛있어. 음, 딱 좋아. 딱 좋아, 딱 좋아. 아, 오 너무 맛있어요. 역시 고기는 소가 진리야. 맛있다. 너 안나와 걱정하지마 맛있네 이게 산고기도요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들 착하지 아, 잘될는지 모르겠네 엄마하고 아들 이 동영상 제목 엄마하고 아들로 정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? 엄마하고 아들 얼굴이 안난다고 우리 아들이 얼굴 나오는거 싫어해서 어디 봅시다. 정말, 정말, 이게 산 고기도요, 이렇게 불맛내가지고, 먹으면요, 진짜, 진짜 맛있어요. 자, 여러분, 한니, 아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예,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여러분, 안녕.